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망겜에서 대작 게임까지 가리지 않고 플레이하는 노비TV의 노비입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은 3월 12일에 정식 오픈한 웹젠의 마스터 탱커입니다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마스터 탱커는 총 8개의 직업이 있는데 직업의 외형이나 전투 컨셉을 하나씩 읽다 보면 와우가 생각났습니다 처음부터 좀 노골적으로 컨셉을 따라한 것 같아 캐릭터 선택에 대한 흥미도가 무척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탱커 캐릭터들은 생각보다 귀여웠지만 와우 느낌의 캐릭터와 함께 서있는 부분에서 크게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많은 조합 중에 와우 캐릭터와 마스터 탱커라니 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색했습니다. 인게임 그래픽은 기대를 안하고 접속을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괜찮은 느낌이었습니다. 예전 와우 느낌도 살짝 나고 모델링이나 애니메이션도 생각보다 깔끔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바일 게임으로 와우처럼 RVR을 즐길 수 있다면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기대감은 전투를 시작하면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투에서의 타격감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는데 혹시 내가 사운드를 끄고 게임을 했었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스킬을 사용하고 공격할 때의 효과음 싱크가 맞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피격음은 거의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 조악한 데미지 폰트까지 리뷰고보고 바로 게임을 종료하고 싶었습니다. 중국에서 1위까지 하고 높은 매출을 올렸던 게임이라고 엄청 홍보를 해서 약간의 기대를 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스킬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레인저를 했는데 늑대 소환 스킬까지 포함해서 총 6개의 스킬을 배울 수가 있었고 각인과 특성을 활용해 기본 스킬들의 변화를 줄수 있었습니다. 뭐이 부분은 크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같은 클래스라도 어떤 특성을 찍었냐에 따라서 다른 스타일로 성장이 가능했던 방식이라 나름 선택하고 변화를 주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성장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는 업적을 달성해서 능력치가 붙어있는 칭호를 얻는 것 빼고는 일반적인 MMORPG와 동일한 방식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는 최대 4마리까지 펫을 보유할 수 있었는데 펫의 능력치가 캐릭터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효율이 생각보다 좋게 느껴졌고 4마리의 팻중 리더로 설정된 팻의 스킬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위 랭커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로 챙겨야 될 부분으로 보여졌습니다. 팻 선물 상자가 200룬이었는데 제가 캐릭터 레벨을 30까지 키웠지만 룬이 한개도 없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일반 팻 상자 같은 걸 줘서 팻을몇 마리 얻긴 했지만 3시간 가량 플레이하면서 현금으로 살수 있는 재화를 하나도 못 얻었던 게임은 마스터 탱커가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룬 획득 방법이 있다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컨텐츠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투부터 성장 시스템까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었는데 컨텐츠는 나름 신선했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는 재미있었습니다. 마스터 탱커는 자동 전투도 지원하지만 와우처럼 파티 플레이를 권장하는 게임이라 컨텐츠도 이쪽 부분에 특화되어 있었는데요. 파티 전투 메뉴를 통해 원하는 던전을 선택하고 파티 매칭을 시도하면 이렇게 파티 모집 상황에 대해서 UI로 알려주고 유저가 모두 모이면 파티 던전으로 이동해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어그로 개념이 존재하고 보스의 장판 및 공략을 위한 요소들이 존재해서 수동 플레이가 아니면 던전 공략이 불가능하게 난이도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티원들의 데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딜 미터기를 자체적으로 지원했는데 이걸 보면서 딜을 넣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물론 이후 스펙이 높아지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전투 자체에 좀더 몰입하고 경쟁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스를 처치하면 완제품 장비들이 떨어졌는데 이 장비들의 직업을 확인하고 와우처럼 루팅할지 포기할지를 선택하는 부분도 나름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파티 던전을 제외하고도 필드에서 유저들과 경쟁하며 거대 보스를 잡는 컨텐츠나 3대3으로 실력을 겨루는 아레나와 전장 등 경쟁과 PVP에 포커스가 맞춰진 컨텐츠들이 많았습니다. 경쟁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컨텐츠들이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펫 구매를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과금 요소가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컨텐츠에서 재화를 얻어서 수급할 수 있는 구조였고 장비 뽑기도 없었기 때문에 무과금으로도 어느 정도는 무리 없이 플레이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를 정리해보면 첫 이미지는 와우 짭퉁 게임처럼 보여져서 엄청 부정적이었지만 수동으로 플레이하는 던전 플레이나 pvp 컨텐츠들이 생각보다 신선하고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전투력만 올리면 던전에서 pvp까지 자동으로 클리어가 가능했던 게임들에 질리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